블록 많아? 예. 네. 한번 줘 봐. 좋아게 됐습니다. <웃음> 건날개 혹시 한번 빌려 줘 볼래? 건날개요 오케이. 간다. 가 봐요. <웃음> 제발 좋아. <제발! 웃음> 재밌겠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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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엔지 다시 합시다. 아 뭐야? 엔지 야 엔지는 개수도 딱 아홉 <9개> 개이쁘게 뽑았네. 개수도 <웃음> 딱 아홉 개. 어, 투디 님. 네. 여기요. 뭔가요? 13개가 오! 되었어요. 와, 대박. 언제 이렇게 꼈어요? 엄청 빠르다. 혹시 자네는 귀라는 기관이 없나? 우리 아홉 개나 더 필요해. 아홉 개요? 엔더 차원 문틀 설치한 다음에 먼저 건너가서 예. 벽들이랑 이렇게 지붕까지 좀 설치해 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 저희가요. 아, 저희 가는데, 예. 예. 아. 근데 그럼 엔더의 눈이 더 필요한데 엔더의 눈은 좀 구하고 계시겠어요? 아, 그러네. <웃음> 블레이즈 막대기 두 개는 내가 놓고 그럼 엔더맨 어떡하냐? 지옥 가야 되냐, 우리? 지옥 갈수 있어야 저 그거 많아 가지고 어? 엔더의 눈나두개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. 없으면 가서 잡으면 돼 여기 지옥의 문도 혹시 만들어 주시겠어요? 흑요석 19개 넣어놨습니다 아아이1구 개? 이 친구는 군요 빠르시군요. 예.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이어서어떻게든 가볼게요. 알겠습니다. 이친이친만이어 보도록 하지요 이것만누이 설치 안했어도 금방 할텐데 이보구 카드를 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겠어요? <웃음> 아왜 내가 뭐 했나? <웃음> 뭐 <하는 거야? 웃음> 좀 찔려가지고 너 같으면 널 사랑하겠냐? <웃음> <웃음> 한편이 벌칙으로 여기 얼음 샤워 <웃음> 무슨 얼음이야? <웃음> <웃음> 어디야? 비소리가 <웃음> 설치해 준 얼음 샤워 <웃음> 아..하..하..하..하.. 아, 아, 아. 아아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한편아 내가 이거 조심하게끔 다 이정표 이렇게 네. 설치해 놨으니까 꼭 보고 다녀. 이거 뭐예요? 보자. <웃음> 아, 조심해야겠네, 여기. 응. 음, 조심 조심해서 다녀. 여기도 뭐있는 이건 네가 쓴 거잖아. 하하 <웃음> 그런가. 아 그렇구나. <웃음> 티가 많이 났네. 어 피글링이 다 어? 지옥에서 왔나 봐. 어? 지옥에서 온 사자. 아집 사는 이모. 화장을 지금 잘하는. <웃음> 뭔 소리야? 아래집 사는 이모. <웃음> 또맞으라고주주 <웃음> 아, 없었습니다. 주 없었습니다. 괜찮아. 나도 한번 여러 가지의 알을 모아봤거든. 어느 집으로 출동할 <웃음> 시간이구나. 언니 혹시 파괴수 안 필요해? 파괴수? 다른 것도 좀 있어 지금 이상하다 우리 집에서 동그란 알이 나오는 <웃음> 소리가 난다 집에 오시면 재밌는 일이 있을 거예요 야 누가 우리 집에서 구토하니? <웃음> <웃음> 아버지 <웃음>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안 <웃음> 어, 꺼져? 안 꺼져? 안 나가? <웃음> 안 꺼져? 안 아, 나가? 뭐야, 아 안나가? 안나가? 나가? 안나가? 나가. 안 나가? 저 옆집인데 아프거든요 빨리 잡아주세요 아. 아. 아. 죽어 죽어 죽어 다 조용해졌나? 야 우리 지금 귀신 들렸다 귀신이다 귀신이 지나간다 귀신이다! 귀신이 지나간다! <웃음> 재미있게 즐기셨나요 다들? 전쟁을 선포한다! <웃음> 아버지 안 됩니다 <웃음> 아, 아니야 아니 안 돼요. 하면 큰일 납니다 아 그러자 그러자 <웃음> 네, 알 참을게 그리고 저희 집 귀신도 들린 것 같은데 부동산 내놓죠 <웃음> 버려야 될것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야 사는 사람도 없을걸 이 집? <웃음> 아직도 이상한 소리가 난다 거미 소리도 나고 그러니까, 귀신이 안가 저 뭐가 우웩하지 않냐 한편은? 그니까 오라락 <웃음> 오랄락오랄락오랄그 <웃음> 음. 어디서 나는거야 이거? <웃음> 근데 형 그녀를 자극하면 안돼요 <웃음> 알았어 싸우진 않을건데 이 소리 어디서 나는거냐고 야 저기 아래네 저기 아래 어떻게 저거 야 우리 집 밑에 달렸잖아! 아, <웃음> 아 여기 아래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네, 저 섀커 상자. 아이 더윈다 됐다 됐다. 으으으으으으으아 살맛이 <웃음> 나네. 너 이렇게 나무 낭비하면 아나바다 운동 시킨다? <웃음> <웃음> 일단 집 땅은 메꿔야죠.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<웃음> 바지적삼다 적시셨네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아 침대에 매달려서 자는 거를 선호하시는 구나 어.. 에, 적게 오셨어요? 아예아 <웃음> 예. 아, 아, 죽으신 줄 알고 아잠 자고 있었는데 아, 아 죄송합니다 네, 죽으신 줄 아, 알았어요 밤에 사람이 껌 예의가 없네 <웃음> 저 혹시 죄송한데 지옥 좀 들어가봐도 될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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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롱 <농> 바티칸 서틴스 아. 인스튜션 티아 엔더 진주 슈퍼채팅 참여 감사합니다 저기 그 뭐지? 2D님 쪽에 있는 상자에다 넣어 넣었니? 그럼 몇 개만 있으면 돼서 추가로? 두 개요 두 개? 블록 많아? 네한번 <놀라> 줘봐 죄송하게 <놀라> 됐습니다 <놀라> <놀라> 혹시 중력에 대해서... <놀라> 건날개 혹시 한번 빌려줘 볼래? 건날개요? 간다. 가봐요. <웃음> 제발. 와! 와 재밌겠다. 아야야야. 그다음에 눈을 마주쳐. 컴온. 아, 죄송합니다. 됐다. 오, 오. 오. 엔더맨 자동 사냥 기계. 와 이거 노린 거야? 당연하지 다 설계지. <웃음> 깜짝 놀라던데. <웃음> 오씨오오 오. 알싸아 그걸 막. 오 나왔어 여기 여기 여기. 어디 나왔어? 아 어. 오케이. 잡았어요? 두개 나왔어 두 개. 와 돌아오세요. 아, 아니네.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. 뭐라고? <웃음> 돌아오시라고요. 여기 다 모아놨으니까. <웃음> 거기서 뻘짓 할 동안 다 해놨어요. 빨리 오세요. 자 그러면 투디 씨, 예, 시작해 MC. 주시죠. 예, 네, 시작하겠습니다. 네. 그 구슬은 그 누구한테 있죠? <웃음> 아래 에 있는데요. 아, 갔다 오겠습니다. 네. 다들 용사들이 모이고 있구만. 모든 면에서 말이야. 자네는 어디 용사지? 나는 웨스트 용사일세. 아니, 나는 남농사일세. 아, 남농사? <웃음> 남농사일세. <웃음> 남농사를 아주 그... 잘 지어주는 소장농인가 보구만. 아무 아무. <웃음> 네, 비켜주시겠나? 아, 예예. 예. 하지만 우리는 2 d 의힘 없이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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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멋있다. 오. 어? 나 근데 블록을 안 가져왔어. 어늘 <웃음> 아, 그냥 오셔도 될것 같은데요? 이분 <웃음> 곤란해 보이는데요? <보인대요>? 어디? <웃음> 아, <웃음> 아 라미 기다려봐. 예, 가요? 라미의 각을 내가 만들어줘야겠구만. 절대 안돼 저거. 저거 절대 안 돼. 라미야 이쪽이야. 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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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그럼 떠나보겠소 가보시오 가네! 근데... 여기가 입굽니다 아아 그럼 숨 어어 어 숨막혀 어. 어, 어, 난 가면 죽는데? 어. 오지 마시오 으악. 여기가 어둠에요 나 떨어지는 거아야 이거? 아 잠깐만 한편아 에휴. 잠깐만 나는 먼저 갈게 형형 형, 엔더맨 눈 깔아야 돼요 눈 깔아야 돼 먼저 갈게 얘들아 형 어디갔어? 오 대박 내가 하나 깰게 뭐? 저도 하나 깰게요 어 여기 깼습니다 오케이 아, 조졌 <웃음> 근데, 다들 어떻게 좀 깨고 있어? 어때 e t h e r s 그럼, 나, 공격할 준비할게. Appear, a p r a p e r a e a e r e r e 아 샌드위치 아피해아 유쳐 왔다 아 하필이면 브레스 숨어 숨어 숨어 아 하필이면 브레스 있는데 아 누가 브레스 맞췄 야 여기 뭔데 왜베드락이 있냐? 여기 배드락이 거기가 용둥지야 아 여기가 용둥지구나. 아, 투디야 미안하다. 투디야 미안하다. 투디야 두디야 미안하다. 와 나도 용을 본다. 투디야투디야 미안하다. 두디야. 두디야, 미안하다. 두디야, 두디야, 두디야, 미안하다. 야 이거. 아야, 투디야 미안하다. 여기다. 와 난리다 여기 난리. 야 난리다. 이리야 저리 가라. 난리다. 한편 여기 있어. 온다 어, 온다 온다 온다. 머리를 때릴 준비. 오야 한명가때릴 줄. 대 아, 트위스트 트위스트 치 아, 트위스트. 어. 지금 때려! 아이씨, 아유 그냥 야 엔더 기반함 아래에 들어와 본 사람 나 이거 첫 경험이야 야 너무 신기해 으아아니야 의외로 못 맞춰 쟤도 헷갈리는 거지 쟤는 어디 매달려 있는 거야 쟤 어디 매달려 있는 거야 지금 온다 온다 온다 야야 <웃음> 자자자 자, 자. 아유 아지똥만큼 달아 얼굴 안치니까 대피 대피 <웃음> 한 <한편은> 편아 대피 너만 <웃음> 어 오케이 뭐야 팔와 오케이. 오케이 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한 장에 팔 일어나 내려가자 <웃음> 엔더월드 하늘 색깔 바뀌었어. 우와. 야, 이걸 하네 다들 고아셨습니다 아, 이움진 코디가 다 먹었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한패님안녕가세요살을 <팬님>? <웃음> <살아남을> 거야. 아, 어, 살아 다난살아았다 와하하하.